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차를 7년째 타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시동을 걸면 엔진의 떨림도 더 심한 것 같고 소음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보닛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엔진 커버인데요. 엔진 커버는 안쪽에 흡음제를 붙여 엔진으로부터 발생되는 엔진 소음을 감소시키고 중요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엔진 커버는 가장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부품이 쉽게 변형이 오고 차를 몇년 타다 보면 엔진 커버에서 소음과 잡음이 섞여 더 시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진 커버로 인해 발생되는 잡음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잡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후에 내 차는 어떤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엔진 커버는 디자인 커버, 뷰티 커버로 불리기도 하는데 엔진의 보호와 소음을 잡아주는 커버 본연의 흡음 기능 외에도 이름처럼 아름답고 세련되게 제작된 커버는 소비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보는 것처럼 엔진 커버는 실린더 헤드가 있는 곳을 덮고 있는데 커버를 벗겨서 뒷면을 한번 보자고. 보니까 안쪽에 흡음재가 붙어있고 가장자리 네 군데에 고무 패킹 같은 것이 끼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실린더 헤드 부분과 결합이 돼서 고정이 되는 곳이고 바로 이 고무패킹이 오늘 내용의 주인공인데 정식 명칭은 인슐레이터라 하고 절연체라는 뜻으로 엔진의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 같아 그런데 엔진의 뜨거운 열과 엔진의 진동을 오랫동안 받게 되고 경화되고 노화되면서 후 결합된 부분이 헐거워져 잡음이 발생되게 되는데 인슐레이터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는 엔진 커버의 떨림이 눈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미세한 떨림과 잡음이 있는 경우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럴 때는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 커버를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손을 떼었을 때의 소리가 차이가 있다면 인슐레이터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엔진 커버를 통째로 교환하지 않고 인슐레이터만 교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트로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모두에서 2,600원 정도로 저렴하고 교체 방법도 간단하게 돼 있어. 차종마다 장착되는 수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부품 대리점에서 차종에 맞는 것으로 구매를 하면 돼. 교환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꼭 시동을 끄도록 하고 엔진이 식은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엔진 커버의 가장자리를 잡고 위로 당기면 쉽게 분리가 되고 엔진 커버를 뒤집어 보면 크기와 같은 3개와 다른 한개 인슐레이터가 4군데 있고 보는 것처럼 결합 부분이 한쪽으로 밀면 분리가 되게 돼 있고 변형이 와서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윤활 방청제를 엔진 커버와 인슐레이터의 결합 부분에 살짝 뿌려준 다음 펜치나 프라이어 같은 공구를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쉽게 분리가 되고 다시 엔진 커버의 결합 부분에 윤활 방청제를 살짝 뿌리고 새 인슐레이터를 끼워주면 쉽게 결합이 되고 다시 엔진 커버를 원위치에 끼워 결합시키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동안 없던 잡음이 생겼거나 또 오랫동안 잡음에 적응이 돼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된 곳으로 가셔서 내 차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값싼 부품이니까 직접 교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덩치뷰.